89번 뭐야 이 하수는 A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64A제곱이잖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겠지 이거 절대값으로 바꾸는데 절대값 64A 있으면 최하수 이게 뭐야? 루트 누구의 제곱이야? 8A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 8A 자 우리끼리 하는 방법 정했잖아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뭐지어넣어 봐? 한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니까 음수잖아 그러니까 곱하면서 빼내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8A 됩니다 됐죠? 몇 번이니? 94번? 94, 9번을 잘 보세요. 질문하신 분들. 94번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작아요. 루트, 얼마야? 3A의 제곱, 플러스 루트, 81A 제곱. 누가 질문했니? 누구? 해결된 것 같지 않니, 이제? 이것 때문에 쓰지 않을까? 이거 9A 제곱이라는 거 확인되지 않나요, 이제?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어있죠? 됐습니까? 이거 네, 그럼 다시 써보면 이게 뭐야 이게 절대값 3A 이 녀석이 9A의 전체 제곱과 같은 거니까 루트에 뭘로 바뀌어야 돼? 절대값 9A 목소리 내주는 게 좋다니까 마이너스 얘는 뭐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5A의 전체 제곱이야 절대값 마이너스 5A 이 교실에 지금 8명의 학생이 있는데 목소리 왜 이렇게 안나 야, 수업이 즐거우려면 누가 텐션이 높아야 될거 아니? 저희... 내 텐션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 어. 내가 신나서 날뛰고 막 이래야 될거 같지 않니? 그러려면 니네가 뭔가 호응이 돼야 되지 않니? 응수야직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직원면 플러스. 너희 세대 받으면 나도 막갈 거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9A. 꼭꼭꼭 플러스 5A. 계산하면 마이너스 7A. 95번 누구야 95번 저요 A가 B보다 큰 거고요 A, B 곱한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힌트를 읽어내야 됩니다 A, B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이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다 즉 A는 양수고 B는 음수인 상황에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루트 음.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루트는, 은. 응.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A, 플러스 절대값 B인데, 1 넣어보면, 플러스, 1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맞지? 곱하면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A, 마마마, 마이너스 2A, 마풀, 마이너스 B. 그럼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됩니다. 98번, 99번 같은 넘버니까 잘 보세요 98번 누구세요? 야, 혼나는 거 아니니까 누군지 봐야 될것 같아서 없어? 내가 뭐야 귀신은 99번은? 98번은? 응 어. A가 2하고 3 사이에 있는데 루트 2-a의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루트 6-2a의 제곱은 응. 절대값 2-a 플러스 절대값 6-2a 맞습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 대충 2.5 정도 되겠죠? 2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애 곱하면서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6-2a 4-a you know, okay? 그러면 99번도 같은 라인인데, 여기서 똑같이 쓸게. 지금은 A가 B, 이렇게 되고, A, B, 이거잖아. 부호가 반대다. 맞지? B가 더 크다. 즉, A 음수, B 양수. 나연이렇케 같은 문제 두 개를 질문을 했길래, 이걸 해석 못 하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린 거야. 그럼 얘는 바로 바꾸면 절대 값 오해. 다고 마이너스 절대값 B 마이너스 A 다고 마이너스 절대값 B 이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 음수 곱하면서 빼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 플러스 A <웃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설마 여기서 약분하는 친구 없겠지 클라. 백일, 백1번 해드리고 어, 잠깐만 여기까지만 먼저 잠깐 하고 동생들 좀보내볼게 백일, 백1 같은 라인이니까 잘 보고 참고하세요 백일 누구세요? 백0이 누구세요? 100일. 전부 다 저요시네요 이름을 얘기합시다 이제 백일, 백일 번 루트 얼마예요 3분의 40a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 그치? 일단 자연수가 제곱으로 했으니까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우리 제곱하면서 어차피 여기 있는 거소인수분해 해낼 거잖아. 그러니까 소인수분해까지 해보자고 2의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3 날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A가 홀수이기 때문에 2가 홀수이니까 2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5도 하나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A는 최소한 2 하나 3 하나 5 하나를 가진 뭐여야 돼? 제곱수지. 선생님 제곱수 헷갈려. 이 제곱수 헷갈려 이 이제곱수이제곱수 다른 제곱수지 다른 의미지 여기서 3은 왜 필요해? 날리려고 2는 왜 필요해? 짝수 만들려고 5도 짝수 만들려고 맞지? 그러면 제일 작은 A라고 해서 제일 큰 A라고 해서 작은 A, 작은 A. 이거 얼마야? 30 곱하기 제곱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군데? 그30 102번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루트 56a가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얘도 b 자, 자연수잖아, 그렇 제곱하면 56a가 뭐가 되면 돼? b에 제곱이 되면 되지? 56은 뭐야? 2의 세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a는 b의 제곱이다 이기지 자, 이거 한 단계 더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터이 수가 조금 뒤까지 풀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가보자고. 이쪽으로 땡겨올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7 곱하기 a가 b의 제곱이더라. 자 그럼 a는 최소한 누구를 가져야 합니까? 2 하나 또7 7. 그리고 뭐? 7. 제곱수가 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제곱수 작으니까 이 7만 주면 이쪽은 2네제곱 곱하기 7 제곱이 되고 여기가 b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b가 두개 있는 거야 이렇게. 누구누구 나눠줄 거야. 2를 2개씩 줘야 되고, 7을 1개씩 줘야 되잖아? 맞나요? 얘가 B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합. A가 얼마일 때, 27 읽으면 죽일 거야. 얼마? 14. B가 얼마면 돼? 28. 됐어요? 문제를 봤더니 A가 0과 24에, 1과 24에 있으니까 이거 맞네요. 두 번째 숫자 한번 해볼까요? 2번. 두번째 조합은 어떻게 될까. 이 제곱수가 1이 아니라 두번째 제곱수 4인 경우. 오케이? 즉, A가 얼마인 경우 56인 경우. 이미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안되겠죠. <웃음> 요거고요 A 플러스 B는 그래서 얼마? 42. 영상 녹화되고 있고 저기에 다 올릴거니까 유튜브 다 올려놓으니까요. 보시고 음, 참고 바래요. 107, 107 누구세요? 저용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107 똑같은 거 아닙니까? 루트 A분의 90이 뭐가 돼야 돼? B. 그럼 이건 A분의 2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는 얼마? B제곱인 거지? 자 일단 a가 뭘 갖고 있어야 돼? 2랑 5를 날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제곱수까지는 가능한데, 모든 제곱수는 안될 거예요. 약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라고, 2 곱하기 얼마? 5겠구나. 그럼 2, 5 약분 되면 B제곱이 뭘로 나와? 3의 제곱. 그럼 너 B는 얼마야? 3. 가장 큰 B니까 B는 3. 다음, 110, 111. 같은 거네요. 누구세요, 110? 누구세요? 111은? 네. 저요하지 말이 말을 안 해, 아예. <웃음> 경매야. 입사람이라는 거.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어 있니? 그... 추천 좀 해줘. 그의 우리 어? 그의 우리그 김담이랑 김담이는 내가 완전 팬이거든 혹시 기억해 그거 미녀 나왔을 때 마녀 나왔을 때 내가 그때 학원에서 뭘 했냐면 만녀 개봉하는 날 당일 오전에 보고 그날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오전에 봤어 엄청난 캐릭터에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든 그거 보고 너무 좋은 거야 걔가 그리고 나서 이태원 클래스그 외의 작품에서의 걔는 되는 거 같아 그래서 그 말은 안볼 거야 그건 또 이거 자연수가 돼야 돼. x는 몇 이하야? 60. 60 이하의 자연수야. 자 일단 이거 뭐 해야 돼 그러면? 음. 제곱해. 110 플러스 x가 제곱수다 이거지. 우리 조금 더 영리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숫자씩 보는 것도 상관없거든요. 자 근데 110보다는 큰데 60이 최대한 더해지잖아요. 음. 그렇지? 맞니? 음. 그러니까 110에서 몇 사이야? 174의 제곱수 생각하는 거지? 누구 있니? 우리 그때 다 썼잖아. 1의 제곱부터. 121. 144. 144. 169. 맞아요? 그럼 이거지. 그러면 x에 뭐? 얘에다 뭐 넣어야 돼, x에? 11. 34. 59. 몇 개? 네. 세 개. 주주자자111 루트 46 플러스 M 은 N N이 자연수야 가장 작은 M이라 했어 일단 제곱하면 46 플러스 M이 뭐가 돼야 돼? N의 제곱이지 그럼 46보다는 큰데 가장 얘가 작아야 되니까 가장 작은 46보다는 큰데 가장 작은 제곱수 누구야? 49 40 그러므로 M은 얼마? 3. M은 얼마? 7. 와우 이제 뭐 113, 114, 117, 118, 119 아주 난리부르스인 페이지가 나타나네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여기 그 페이지네. 찍을게. 다음 113인가요? 저 인간 혼자 찍나요? 네. 추주자자 113, 또, 그 다음 114. 113, 114, 누구세요? 113. 네, 114. 야, 협조 좀 해. 5시 전에 끝내버리게. 없니? 114는 없는 거야? 또다시 유령이야? 루트. 14-X가 뭐가 돼? 정수야, 자연수 아니야. 0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x는 자연수야. 그럼 제곱하면 14-x가 뭐가 돼야 돼? 정수의 제곱이지. 근데 x가 자연수다 보니까 14보다는 숫자가 작아지겠지. 그러면은 14보다 작은 제곱수 누구 있어? 9 4 1 0 음수는 되면 안되죠? 그러니까 9를 만들려면 x가 얼마? 5 10, 13, 14, 14, 13, 14, 합은 14, 3 6 2 1 3 4 25, 26, 1 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6 8 29, 20, 21, 22, 23, 24, 2 6 2 8 x 가 뭐가 2야돼2 2수가4야5 26, 2 8 제곱수가 되어야되는데 여기는 x가 자연수니까요 이제 생각해봅시다 27보다 작은 제곱수 생각해야되죠 누구 있어요 25 16 5 4 3 2 1 0은 만들 수 없다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럼 25를 만들려면 x는 3 12 19 24 27 가장 작은 수를 3 가장 큰 수를 27. 그8 2 차니까 28. 2얼 28. 28. 다음은 8 1 8 28. 28. 28. 28. 28. 28. 2자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8 2 분의 8 그다음은 루트 28. 그다음은 루트 마이너스 2 분의 8의8 2 마이너스 루트 8 4분의 1. 야. 일단은 마이너스가 밖에 있는 건 음수고, 마이너스가 없는 건 양수지. 그러니까 음수는 누구야? 얘랑 얘지. 나머지는 양수야. 맞니? 그럼 숫자를 쭉 나열한다면, 0을 기준으로 이쪽에도 이쪽에 두 개, 이쪽에 세개 있겠네? 그러면 얘가, 루트 벗겨보면, 루트 16이랑, 그러니까 16분의 1이랑 8 중에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이랑, 마이너스 루트 8 중에, 뭐 루트 요거 제, 루트만 제껴도 된다잖아요 누가 더 커요? 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8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 이렇게 있어야겠네. 얘는 뭐야? 얘, 얘 자체가 9분의 4야. 얘는 루트 17이고, 얘는 2분의 1이지. 맞니? 네. 딱 봐도 얘가 제일 작지? 네. 그럼 얘 누구? 루트 4분의 1. 그 다음 얘가 작지. 루트, 마이너스 9분의 4의 제곱, 루트, 17. 게임 끝. 가장 큰 수, 예, 제곱하면 얼마? 17. 가장 작은 수, 예, 제곱하면 얼마? 8. 그래서 둘을 더하면 얼마? 118번. 누구십니까? 네. 근데 관등성인 것 같아요. 2분의 1 생각하시면 되죠. 1번 가볼게, A를 2분의 1이라 생각하고 그냥 계산해보자고. 집어넣으면 루트, A의 제, A분의 1, 이거 역수 2, 2번 역수 2, 3번 루트, 2분의 1, 4번, 2분의 1, 5번, 누가 제일 커요 9번 잘 보세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5의 뭐? 제곱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을 간단히 하래 얘들아 수학문제 풀때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없어 그런 거 단언할게 처음 보는 건데를공부하면 안돼 보던 것밖에 못 풀어 아니 그럼 수능문제는 결국 우리 최종보스인 수능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능은 보던 거야? 학교 시험도 보던 거니? 그치? 그럼 뭐냐면 내가 아는 것 중에 뭐 써먹을까 생각해야 돼 오케이? 뭐냐? 아는 것 중에 써먹자고 루트 안에 제법 보이지? 그러니까 일단 뭐하겠어 절대값? 이 e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잘못 썼다고 대답 안한게 있어?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2에다 루트 5 더하면 0보다 어때? 커! 2가 클까? 루트 5가 클까? 2랑 루트 5의 비교야. 제곱해봐. 4랑 누구? 5에 비교야? 얘가 더 커. 그럼 작은 거에서 큰거뺐으니까 뭐가 돼? 그럼 음, 계산하자. 그대로 가정 했던 거잖아. 2 더하기 루트 5. 팡팡팡.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나요? 뭔지는 몰라도 2 더하기 2니까 4는 있겠지 뭔지는 몰라도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어떻게 되겠니까 그렇지 오케이? 다음 100 하나 더 해줄게 여기 요 페이지에서 지금 뭐가 더 어려워 보이는지 하아만 얘기해 요 지금 119번 라인 무조건 제일 밑에 있는 거 하지 말자 아 진짜 지사 똥반쓰네막 지들이 쉬운 거 해주지 어려운 거 맨날 나한테 시키고 씨. 야 수업 한번 하면 내 수학 실력이 늘어나. 야 니네 수학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지금 니네 표정들 지금 안 봐도 비디오. 잔소리 씨마다 꼰대 새끼 이러고 있지. 얼른 받게 이거 절대값 2 마이너스 루트 7 빼기 절대값 루트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 맞지? 이건 뭐야? 플러스고 예제곱방7 되니까 플러스 그냥 7이죠? 갑시다 2가 커요 루트 7이 커요 복수다. 2랑 루트 7 비교 제곱하면 4와 7의 비교 얘가 크죠?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플러스 가자! 곱하면 얘는 그냥 2지 됐어요? 자, 다음 123번 123번 123번 여여여여 123번 8커 루트 7x 자가 10 그기서 뚝골레기 싫잖 제곱패 64커 7X 커100 이거 대략 9점 얼마지 이거 14점 얼마네 여기 들어갈 자연수 누구 붙어요 10 11 12 13몇개 5개 가장 큰수 예, 가장 작은 수. 예, 빼면 얼마? 123번. 4번. 4번에 몇 번? 2번3번다 해달래, 씨 124번에 2번을 하고 125번을 해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124번에 2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래 이건 가운데가 X고, 여기가 루트 8, 여기 뭐야? 아, 뭐, 말이안되잖아뭐 해주면 돼? 제곱해, 8. 여기 뭐야? X 제곱 47 제곱해서 8과 47 사이에 있는 제곱수 누구야? 9, 16, 25, 36. 그래서 X는 뭐야? 3, 4, 5, 6. 잘 봐, 125 이것도 좀 달라 보이지만 다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4, 다음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제곱하고 싶지? 제곱하고 싶지 근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마이너스 빼고 제곱해 그기술맞잖아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괜찮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다 곱할게 이제 16 뒤집어 맞지? 1을 다 더할게 됐지? 넘겨주면서 정리하 x 이쪽 5 될거고 이쪽은 8.5 되겠지 자연수 누구 들어가 6 7 8 저기 들어가는 자연수중 2의 배수는 6 8 합은 14 정리